킹트리플 먹어볼까 일반 양념에 치즈크림을 부었지 후라이드 치즈볼 카스까지 모두 준비했지 <웃음> 먹은 밥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여러분은 후참 드셔보셨나요? 후참을 드셔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후참잘 광고입니다 프라이드치킨 킹트러플 양념치킨, 눈꽃치즈 핫도그, 치즈볼, 치즈 소떡소떡, 핫토스 감자튀김, 카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먼저 짠! 자, 먹어 보겠습니다. 진짜 볼 먼저. 어 되게 찹쌀 도넛츠 같은 <웃음> 느낌인데 되게 고소하네요. 스미니카프라이드 어우야, 튀김옷 진짜 깔끔해! 와 후라이드 맛있다 킹 트리플 양념. 와 근데 비주얼 진짜 장난 아니다 여기에 요 노란게 치즈고 하얀게 크리미 소스 오야 치즈맛 상당히 아닌데요? 치즈향이 굉장히 쫙 퍼져서 너무 좋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오리지널 먼저 오리지널 양념은 우리가 양념치킨 하면 떠오르는 맛 있잖아요? 그런 맛이거든요? 여기다가 치즈를 한번 뿌려볼까? 살짝 달콤한 체다치즈를 녹여서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다 크리미도 한번 뿌려볼게요 크리미는 살짝 새콤한 맛이 나면서 살짝 고소한 맛도 나는데 진짜 크리미한 질감? 그게 좀잘 살아있거든요? 이두 개가 합쳐지면 은 킹트리플이 되는거지 듬뿍 뿌려볼까? 닭가슴살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닭가슴살을 맛있게 먹게 만들어줍니다 이거. 짠! 소세지가 오독오독 터지는 식감이 살아있네요. 소떡 소떡. 진짜 매운데요? 와, 약간 준 불닭 수준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맵다. 이거 술안주인데요. 안 와 wow. 음 um. 짠! 아, 어, 잘 먹었다.